자, 저는 내가 일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어떤 앞차의 트렁크 하단을 보면 손자국의 흔적이 곳곳에 찍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 차의 운전자는 손이 오염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제 차가 전동 트렁크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마침 구독자 한 분이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시은 차량이 아반떼 CN7인데요. 트렁크 안쪽에 보조 손잡이가 없어서 트렁크를 닫을 때마다 손이 지 기저분해질까봐 신경이 쓰이신다고요. 풀옵션에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보조손잡이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반떼 CN7뿐만 아니라 몇몇 차량들도 같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보조손잡이를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셨습니다. 구독자께서도 직접 설치를 하고 싶은데 설치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늘은 보조손잡이가 없는 차량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보조손잡이 DIY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테슬라는 2개월 전부터 북미, 유럽, 중동에서 출구하는 모델3와 Y 차량에서 초음파 센서를 빼고 2023년까지 모델S와 X 모델에서도 제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초음파 센서는 차량의 전 후면 범퍼에 설치가 돼서 차량 주위의 근거리 물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카메라를 통한 영상 분석만으로도 상황 인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고 이처럼 완성차 업체가 비용 절감에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과 공급망이 막힌 것이 큰 원인이 되었다는 거지. 하여튼 트렁크 보조 손잡이 하나 때문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트렁크 보조 손잡이 설치를 해볼까? 참고로 K5DL3, 소나타 DNA, 두세대의 말리부 등도 트렁크 보조 손잡이가 없다고 하니까 아반떼 CN7 설치 방법과 비슷하니까 참고하면 될것 같아. 우선 보조 손잡이 설치에 필요한 부품의 구성부터 살펴보자고. 이렇게 생긴 브라켓하고 뾰족핀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건 순정 부품은 아니고 트렁크 손잡이 DIY용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부품이야. 그리고 스크류 태핑 리테이너 두 개와 두 개. 또 이게 손잡이인데 이건 현대 기아 차량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순정 부품이야 그럼 시작해볼게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 안쪽 트림 커버를 고정하는 핀이 위쪽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고정핀을 보면 한쪽으로 작게 홈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서 들어올린 다음 손으로 뽑으면 쉽게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네개 모두를 빼낸 다음에 커버를 살짝 벌려서 안쪽에 우측을 보면 철판에 커다랗게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는데 구멍 위쪽 부분에 브라켓을 끼울 거야 브라켓의 측면을 보면 길게 홈이 보이지 철판이 이곳에 끼워지도록 해서 위로 꾹꾹 눌러서 끼워주면 되고 다음은 브라켓의 측면 양쪽에 나사의 고정을 도와줄 흰색 스크류 태핑리테너두 개를 끼워주고 브라켓 겉에는 노란색 뾰족핀 두 개를 모두 끼워준 다음에 트렁크 트림 커버를 다시 덮어서 뾰족핀 위치에 커버를 손으로 꾹꾹 눌러서 마킹을 하고 브라켓에 끼웠던 뾰족핀은 모두 제거하고 커버 안쪽에 마킹이 된 곳을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면 되는 거야. 내장제 커버를 다시 덮어서 고정핀을 모두 끼워주면 되고 다음 순정 손잡이를 보면 후크가 두 군데 튀어나와 있는데 필요 없으니까 칼이나 니퍼로 잘라내면 되고 순정 커버를 접었을 때 자동차 그림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나사로 고정해준 다음 손잡이 커버 뚜껑을 꾹 눌러주면 끝나는 거야 설명만 길어지 너무 쉽지? 트렁크를 닫아볼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제조사의 원가 절감이라는 이슈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해진다면 외면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트렁크 보조 손잡이 역시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인데요.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갈련다. 수고했어. 동치유요